을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8일 저기 아 시간이 보이죠 음력으로는 1월 18일 현재 시간 새벽 3시 12분 아 오늘은 그 사인시 사인시가 닿는딱 그날입니다 연월일시 그래서 저희들이 사인검을 만들 작정을 하고 움직일 건데 그 과정을 우리 아 여러분들을 같이 천일과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이미 이 천일 두시경에 아,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서 목욕지기게 하고 아... 정갈하게 외과정장하고 그리고 아, 막 준비하는 중입니다 천일의 우리 신단 아,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우리 멋지신 우리 오광선생님오광선생님을 <웃음> 이실에서 밑에 우리 우리 부처님 요 천들이 만들어서 조각한 그런 부처님이시고 우리 저기 불사지 해석할머니 아기들 아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 요게 이제 가검이에요 가검인데 요 가검을 저번 보름날 사다가 올려놓고 아3일 동안 인시 이렇게 서 인사를 올린 그런, 아, 가검입니다. 잠시 후에 가검을 오픈시키고, 어, 신령님, 신명님, 우리 신장님들께, 이 천일이 소원할 예정입니다. 아, 저 우리 천일법사가 약속하게 이렇게, 아, 과일과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술도 준비하고, 이렇게 가운데, 아, 칼도 이제 오픈을 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아, 손잡이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 그칼에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후이2일이 아, 추이 추건, 추건하고 바로, 우리 신령님 전에, 우리 옥강사님 전에, 신장님 전에, 아 말씀 올리는 식으로 아 진행을 할, 할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아 이로써 천일이 그 인사는 다 마쳤어요. 아이 검에, 그 원력을 실어달라. 어? 자행검으로서 어? 역할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다 인사는 올리고 축원 말씀 다 올렸는데, 응? 이렇게. 아, 옥추경에 보면, 그, 장구파완이다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경, 옥추경, 경문 중에. 그, 장구파완. 그게 무슨 뜻이냐. 그 귀신들이 있죠. 귀신들. 잡귀악귀그 내장을 갖다 확 파낸다는, 뭐 그런 예, 파, 내장 자체를 갖다가 파괴시킨다. 응? 그런 의미의 그 뜻이 장구파완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저, 사인검 자체가, 어디, 내장, 내장만 어디 파, 뭐, 저기, 없애갔어요. 그죠? 어, 요렇게 해서, 일단 천일이, 아, 추가는 끝냈습니다. 이 천일을 얼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웃음>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냥, 그 사인검, 그, 참, 실력 입전에 그냥, 말씀을 낸다고 저 준비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말씀 올리고, 예보, 어, 예보를, 예보를 맞춘 시간이 4시 7분, 얼추 이제 1시간, 1시간 정도 지났네요. 요렇게가 이 천일의 그 전환입니다. 음. 영상으로는 이렇게 제대로, 처음 보시죠?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음. 음. 조금 전까지 영상을 보셨죠. 오늘은, 이민년 이천일이, 그, 전에 영상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인검. 4인권 사인검 만드는 게 숙제였었어요, 숙제. 음, 숙제. 어, 12년, 12년, 12년마다 돌아오니, 어떻게 만드냐고, 응? 근데, 네, 모든 게, 그,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에, 12년 전에는 진짜, 뻔히 이렇게, 이렇게 사인식 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안 했, 안 하는 하는 건지, 못한 건지 넘어갔고, 우선 이렇게, 뒤에 말씀을 이겼듯이, 준비를 해서 인사 올리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천일이 그 전환을 비추면서 얘기를 했듯이, 어, 장구, 파환 장구, 파완, 장, 내장, 파, 파, 이렇게. 그런 의미. 그게 이제 옥추경의 끝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 이제 모든 그 귀신들 싸그리 어? 정리해달라 하는 무당들, 제자들이 제일 저기 하는 게막 옥추경을 경험을 했는데, 천일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 뭐, 경의는 타고, 그게 다 되나?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 지금 시간이 지금, 4시, 어, 4시 25분. 어, 4시 25분이에요. 새벽. 4시 25분이니까. 아직 인신 거예요, 인신. 천일이 이제, 4인시, 4인시에 방송하는 것도 따지고, 오늘 처음이네. 처자 이렇게 해서 아, 이제도 마무리했습니다. 음, 마무리했고 저 전화 지금 보이나요? 보이 나요 지금 흐릿해서 안 보이네. 요 요고 여기가 이제 예. 원래 나이채널이그 여기 인사 올리고 그 계룡산 계룡산에 인시 맞춰 들어가 가지고 아, 계룡산 들어가서 인사 올릴까 했었는데 실장님들께서 어, 안가도 된다고 하시네 근데 시간상으로도 안 맞아 여기서 뭐 1시간 10분 갈려야 되는데 천일도 준비해야지 가다가 차 기름 넣어야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도저히 인시 시간이못 맞춰요 5시 반까지 늘려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응. 천일 포기하고 뭐 여었더니 안가도 된다고 됐다고 해서 안가도 되는가 이따가 인시, 인시에 맞춰서 안가도 된다 해서 알았다고 해서 이따 봐서 어, 인식 안 해드려도, 어, 이제, 이제, 어느, 바람이나 쐬러. 어차피 지금 과일을 사갖고 와가지고, 그 계류상 간다고 과일로 냉겨놨어, 또. 다안 올리고. 냉겨놨어. 나가다 술만 사가지고 가면 되거든. 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12년 만에 돌아오는 이 4인시, 4인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음, 천일을 알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은 아, 이 천일과 더불어 이렇게 큰그 원력이라고 할까요? 저 이제 그 검에다가 그 원력을 아, 심어주시고 올려주십사, 내려주십사 하고 천일이 구했고, 그리 또그 받았으니 그렇게 답을 또 받았으니 천일을 알고 있, 알고 계시면 또좋지 그죠? 천일이 그만큼 힘이 세면 좋은 게요. <웃음> 좋은 날 보내세요. 예, 사인 검 얘기 이게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천일 점전에 음, 마무리예요. 아셨죠? 음? 늘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사인 검 만드는 과정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아저저검 가검 됐다 비싸다가만 얘기했죠? 응? 어? 뭐야? 40만원 도더 내요 저그 하나가 저기 그쇠 재질 있잖아요 됐다 많더라고요 많은데 싸구려 재질은 싸 근데 그건 아니야 아주 여담 아셨죠 좋은 날 보내세요 어느 뜻은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지금이 5시 9분 영하 7도 영하 <웃음> 7도 무지막지합니다죠. 아 지금 이제 계룡산 신원사로 출발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달리다 보니까 이 첫, 영하 11도, 영하 11도. 아이고 열나 추워, 열나 추워. 차도 없어요. 6시 15분 지금. 신호 도착했어요 여기, 여기 보자 <웃음> 여기도 여, 영화 11도네 아이 도착했습니다 아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초득했어요 좋겠어요 이만 가요 아, 지금 7시 7분 아 이제 나가 4서 영하 11도 아이고 얼어 뒤지게 생겼어요 이제 갑니다 예, 대전 나가요 천왕정사